튕겼는 거 같은데. 좀, 아 그래? 그냥 하세요. 제 때려봐. 어, 튕겼나? 어안 어? 튕겨. 어어 어, 어. 쉐이더를 다시 불러온다는데? 어. 연빈님 공중부양하신다. 이게 쉐이더 셰로고침 그. 쉐이더 셰로고침뭐야 <웃음> 혓바닥을 어디까지 굴리는 거야? <웃음> 개웃기네. 쉐이더 셰로고치. 그렇게 굴러가다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있어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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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죄송한데요. 예. 나 세탁기 돌려놓고 안 봐라. 잠깐만요. 나 진짜 잠깐만. 되게 지금 막 화장실 급하다고 하는 줄 알고. 어, 나도. 난 진짜 어, 그러니까 화장실 급한 댕댕이 같았어. 어, 어. 화장실 아니, 급한 강아지 마냥. 그냥 음. 나중에 행탈 돌리고 나중에 널면 되는데. 화장실이란 연빈님 똥싸개로 보이세요? <웃음> 아니. 연빈님 화장실 안 가거든요? <웃음> 아니 화장실한번 가는 게 똥싸개가 돼요? <웃음> 아니 말이 그렇잖아요. 연빈님은 똥안 싸요. 그럼 뭐 싸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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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키빈 벤크를 아, 뜨고 그 아, 그러면은 깨물를 어. 하지 말자. 이게 근데 지난번처럼 바로 그냥 바뀌나? 나 이거 한번 뽑아볼게 내가 먼저. 응. 네. 아 웨스트. 근데 안 바뀌었어 나. 아안 어, 바뀌네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? 작용을 클릭해볼래? 우클릭 한번 해볼까 이거? 하늘에 대고. 응. 음. 잘가 <웃음> 이걸 내가 해놓고 요거를 써. 와나 <웃음> 노울스 나왔어 노울스. 아 잠깐만 노스면너 써봐. <웃음> 어? 아저 방향이구나 너는. 잠깐만, 나 어디로 갔어? 업은 뭐야 써봐. 하늘로 <웃음> 가네. 아. <웃음> 빗소리가 저기 서 있으면 다른 애들이 어떻게 뽑아? <웃음> 다 뽑은 거 아니야? 다 뽑았어. 다 뽑았어요. 아다 예, 뽑았어? 소스 한편이도. 아 잘가 <웃음> 야 그러면은 <웃음> 기다려봐 잠깐만 요거를 요거를 내가 캐서 옌 WLS님, 슈퍼 채팅 3, 000원, 너가 캐면 어떡해 0 0원 뭐하는거야 <웃음> 미안 아니 잠깐만 정상중력인 사람 누구야 난데요 아 그러면 투디야 이거 원블럭을 몇개 캐가지고 상자에선 넣어줘 알겠습니다 한펜이도 살려야지 한펜이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예 가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썸네일 찍을 준비. <웃음> 야 연비. 아 진짜. 썸네일 찍을 준비. 야 연비. 아 진짜. 아나 진짜. 야 진짜 대박이다 연비. <웃음> 야, 진짜 대박이다, <웃음> 아. 너무 웃긴다. 점프하면서 중력 써서 야 근데 거기는 좀 너무 높지 않냐? 아. 뱀모를 쓰고 해. 그냥. 아니, 그니까 점프하고 빨리 써야지. <웃음> 야 너무 높잖아. 아 죽는구나. 그래. 아나 이번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어디야? 안녕. 아 <웃음> 미치. 와 연날리기 어디가? 야 이거를 어디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그렇지 이렇게 해놔야 돼. 이렇게 해야 누가 먹냐 이러면 아이템. 아 그거야. <웃음> <웃음> 야, 아니 여기 핵심이 되는 판은 좀 건드리지 말자 솔직히. 아, 어? 야, 야. 랜덤 드랍 블록을 설치를 하자. 아, 그래가? 어, 어, 어, 설치를 각자 해서. 아, 야, 야, <웃음> 아니 갑자기 아저씨가 지나가네 옆으로. 아니, <웃음> 그 아, 나는, 아, 내 슈퍼 포인트를 없들어가지고 지금. 내가 도움을 한번 줘볼게. 나만의 원블록 생존기 구역을 만드는 거야. 어, 잠깐만 있어봐. 일등. 어디야? 오! 와. 어, 방금 컨트롤 줬다니. 아, 했다. <웃음> 야, 근데 이거 대박이야. 이 원블록 대박이야. 별게 다 나와. 이거 캐면데? 이거 캐면은 주먹으로 캐면은 부서지는데 나한테 바로 들어와 얘는. 오. 어. 아. 투디야나좀봐 줘. 정상인의 시각. <웃음> 이게 반대되는 중력끼리 좀 싸움이 많이 나겠구만. <웃음> 아니 게다가 어. 투디 자꾸 내딱을 없애. 그러니까 아니, 뭔 소리는 안 없었어. 나 아니야. 얘들아, 흥분하지 말고 중간에 있는 원 블록 이제 필요 없잖아, 솔직히. 이거 있으면 맞아, 아! 아니야. 끝이 끝이.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자기만의 땅을 좀 만들어보는 거 어때 될까? 된다고 생각하면 다될수 있어 오. <웃음> 가운데 블럭은 우리가 진도에 맞춰서 캐고 싶을 때 어, 진도에 맞춰서 캐고 싶을 때이 블럭은 완전 랜덤 어? 야 노새 생성알 대박 나닭 생성알 만들었어 나이스 그래서 풀어놨어 지금 닭 어? 닭을 풀어놓으면 근데 키우는 건 누가 키워? 투리가 아, 아, 아. 키우겠죠. <웃음> 아하. 오호. <홍. 웃음> 아니 근데 잠 이거 누구야? 여기 누가 지금 흙 아니 제 랜덤 블럭을 가리시면 어떡해요?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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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. 이거는 서로 같이 아. 살아가는 세상. 응, 같이 살아야 된 나도 살아야 될거 아니오? 아니, 같이 사는 건 좋은데. 어, 야 어디 좀비 나왔냐? 저기 좀비 있다. 좀비가 어딨어너 죽는다 에이, 여기다가 뭐 소환하면. <웃음> 오 깜짝이야. 게다가 연비야. <웃음> 네? 2D 말고는 솔직히 우리가 테러할 수 있는 배가 없어. 내가 너를 테러할라 해봤자 이거 봐봐. 되겠냐고 이게. <웃음> 되겠냐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모래 설치했다가 밀어서 꽂치는거 봤다 <웃음> 같이 좀 사는 화면을 좀 만들어보자 좋아? 한 페... 한 한펜아 <웃음> 야 한펜이 어디 갔냐? 근데 한펜이 왜안 보여 나? 저 형, 여기 있어요 아 지금 한펜이랑 나랑 지금 중력이 반대구나? 아. 어? 뭔 소리야 이거 <웃음> 방금 저기 점으로 날아가던 거 한펜이냐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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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형! 뭐야? 어떻게 본거야? <웃음> 야 이거 만들자 왔다갔다 할수 있게 이을 수 있게? 근데 이게 맨 처음 콘텐츠 시작할 때요 글을 보니까 내 회차마다 달라지는 중력이 돼있단 말이야 <웃음> 아 <웃음>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집을 지어주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잘 지어줘야 된다고 그러네 그럼 <웃음> 대충 지으면 다음 사람이 알아서 짓겠네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렇게 짓지 말자 우리 진짜 인성질을 좀 줄이자 이번 기회에 약간 협동을 하자 어때? 오, 한어 그러면 은셜커 상자 <웃음> 나눔합니다. 혈커 상자. 그래 혈커 상자 나눔한데 라미가 하나 보라색깔 가져가실 분. 어 라미야 던져봐 나 여기 있어. 팬텀 생성할 나눔합니다. 아, 아, 이거 저기로 갔다. 갔다. 어? 어디 어디 있어? 아, 이거 이거 드세기로 <웃음> 가버렸어요. 어? 장난쳐 <웃음> 지금 나랑? <웃음> 아니 달라해 지금 나랑 장난치냐고. 그럼 이거 가져, TNT 줘봐 나 여기 있을게 여기 있을게, <웃음> 잘 아빠, 던져봐 힘들다. 이렇게 자 여러분 가운데를 파가지고 우리 공영상자를 하나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2D가 땅이 좁아지는구나 그예 여기 오셔서 여기서 여시죠, 앞에서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야 공영상자 이렇게 해그 다음에 연비도 상자 열수 있게 여기 이거 뚫려 있니 연비야? 어 뚫려 있네 어, 공영상자로 가 거래는 어때? 오케이 오케이. 어나 여기 왔다. 근데 연비야 너는 어떻게 지금 어, 좀 넓니 괜찮니? 어자 빗소리 왔다 간다. 어 <웃음> 빗소리 왔다 갔다. 조영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? 나? 나 지금 다시 연비 있는 대로 와봐. 나 여기 있어. 뒤. 아 아. <웃음>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하학적으로 잘 생각해서 계단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린 영영 못 본다니까. <웃음> 아 근데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육면 코블스톤 생성기 정도 하나는 만들어야겠다 그지? 그래야 땅을 막 자유롭게 넓히고 하지 그건 이제 나사에서 와서 해줘야 되는 거아닌가 그거는? 어 근데 한편이 젖었다 살려주세요 <웃음> 한편이 왜? 어 한편이 네, 어디 어떻게 왔냐? <웃음> <저> 떨어졌어, 떨어졌어. <웃음> 점프 잘못돼서 음, 이거 스파이더맨에서 <웃음> 야 그러면은 한편아 기다려봐 <웃음> 예. 내가 블럭을 어떻게 잘 주면 되잖아 어, 예. 아예아저 놀리시는 거예요? <웃음> 아어 <웃음> 케빈님 비켜봐요 살짝 야 비켜봐봐 야 비켜봐봐 아니 비키면 죽어 임마 아 <웃음> <웃음> 죽었네 야, 지금 놓으면 뭐하냐고 지금 놓으면 <웃음> <웃음> 장난쳐?